어떻거든요? 네. 혹시 지옥이랑 뭔가 관련된 그런 이름인가요? 아, 그래서 유명한 게뭐 자동차, 뭐 킥복, 맥주 등등으로 유명하는 도시예요. 안녕하세요, 휴모 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엠티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승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리 시을할 거예요. 오늘은 체코 필스너 라거인 부데요비츠키 부드바르와 음. 독일 헬레스 라거인 파울라너 민히너 헬을 비교시험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작 전에 이걸 잠깐 봤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 헬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예. 혹시 지옥이랑 뭔가 관련된 그런 이름인가요? 아 그렇게 오해를 하 하시는데 네. 이제 독일어로 헬은 밝다 라는 의미예요. 밝다? 그, 예. 색깔이 어. 밝다. 아, 밝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라이트가 어. 되는 거죠. 다들 파울라노 맥주 브랜드는 아시죠? 어... 예, 뭐 마트나 이런 그 편의점에 가면 내병 구성에서 꼭 들어가는 독일식 밀맥주로 국내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어... 근데 네. 저도 파울라노는 들어본 맥주예요. 음... 그러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파울라노하고 디자인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이렇게 검색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기억은 아닌데 그리고 또 해피 바이젠이라서 이... 지도 않은 것고요. 음... 그러면 오늘 파울라노는 그렇지 않는가 보죠? 어, 예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마시는 파울라노는 국내 잘 알려진 밀맥주 파울라노하고는 다른 제품이에요. 음... 일단 파울라노 민히너헤를 지난 시간에 마셨던 체코 부데오비츠키 부드바로하고 음... 비교시험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럼 짐쟤 맞아. Hey, hey, hey, hey, 이 e 필수 e y hey, hey, hey, hey, hey, hey, 둘다 저한테 맞는 맥주인 게 네. 일단 되게 부드럽고, 뭐, 탄산기가 막 그렇게 강하지 않고, 되게 목 넘김도 좋고, 저한테는 딱 알맞은 것 같은데요? 맥주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한테 좀잘 맞는 것 같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덜 쓰고, 더 순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일단 제가 알던 뭐, 울라는 밀맥주에서 나오는 이런 과일 맛, 이런 것들은 없이 깔끔하고 가벼운 라거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음. 이제, 체코 이거 그 필스너 같은 경우에는 좀쓴 것, 약간 미세한 좀쓴 맛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었죠. 음... 그 오늘 새롭게 등장한 파우를라노 미 히너 헬은요 독일식 헬레스 라거라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예전에 필스노르케를 다루면서 체코 필스너가 1842년에 등장을 했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 전 유럽을 강타했다고 했었잖아요이 네. 네. 미네는 <웃음>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 주의 도시예요. 여행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래서 유명한 게뭐 자동차, 뭐 축구, 맥주 등등으로 유명하는 도시예요. 음.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명한. 그러네.라고 할 수가요. 있 바이엔은 음. BMW도 여기잖아요. 아 그래요? 어. 예. 그러니까 독일 축구하면 분데스리가 하는데 그게 미넨팀. 음. 그 이름이 이제 바이에른 미헨이라고좀 음. 예. 유명하죠. 그 바이에른 주 출신이라서 그런 거. 어. 음. 예, 맞아요. 그 미넨이요 바이에른 주의 주도예요. 음. 그래서 아무튼 그 유명한 오토페스트 맥주 축제라고 다들 아실 텐데 그것도 미넨에서 개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다룰 여러 맥주들이 미넨과 바에른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 맥주 문화의 보고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미넨 사람들의 맥주에 대한 자존심도 상당합니다 예, 음. 음. 네, 근데 19세기 말에 체코에서 개발된 필스너가 유행하면서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넨에도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 자존심 센 미넨의 양조가들은 필스너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금색 라우를 고안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음. 탄생한 맥주가 헬레스라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부드바르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체코 필스너의 대항마로 나온 제품이 이제 헬레스라거라 비교심으로 엮어봤습니다. 아, 아. 그래서 헬레스면 미넨시 금색 라거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음. 맞아요. 그 1894년에 독일의 슈파텐이라고 하는 양주장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비슷한 알코올 도수 때의 대중적인 금색 라거라는 면에서 필스너하고는 유사한데 필스너보다는 좀덜 쓰고 좀더 감미로운 단맛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음. 그리고 호브은 노브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아로마업들을 사용해서 이제 몇몇 미넨과 그일 대 양주장에서는 오리지널 라거라고 이제 하면 펠레스 라거를 가리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맥주를 보면은 파울라노 민히너 헬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파울라노가 네. 민헨 출신 양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해민히너는 민헨의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즉 이름이 민헨의 헬레스라고가 되는 거죠 줄여서 이제 헬레스를 헬이라고 하고요 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헬레스라고의 원조는 민헨의 슈파텐이라고 하는 양주장이고 그 제품도 국내 대형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 제품에는 민헨이라는 도시명과 헬이라고 하는 스타일 명칭이 안 적혀있고 오리지널이라고만 적혀있어가지고 네. 어, 그 제품을 쓸까 하다가 이제 파울라너 제품이 민히나헬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드러나있어가지고 그거를 네. 오늘 선택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뭐 제가 파울라너 양조장에 가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드디어 또! <웃음> 아, 드디어 또! <웃음> 그래서 파울라너 맥주하면 뭐 좀 재밌는 게 1634년도에 이탈리아에 파올라 출신의 수도사가 음. 미네네 와서 수도원을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온 수도사에 의해 만들어진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맥주가 이 파올라노 맥주인데요. 음. 그래서 파올라노라는 이름이 앞에서 파올라 출신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올라 출신 지역의 맥주, 사람들이 만든 맥주에서 뭐 저는 독일을 잘 모르는데 이알이 붙으면 그 맥주 물건을 칭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 파올라느라고 부른다. 하 아, 나. 아 저는 오븐과 그런 뜻 뜻을... 아, 어흡. 의 약간 이런. 아, 뭐뭐 뭐, 의, 뭐 음. 예. 정확히는 독일 출신인 건 맞겠죠. <웃음> <웃음> 어, 저, 저, 저. <웃음> 파울라 의, 맥주든 파울라 네. 사람이든 해서 거기서 나온 기원이 돼서 파울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맥주가 나오게 됐는데, 뭐 한때는 1799년도에는 도 아주 옛날에는 그때 나폴레옹 때문에 수도원이 폐쇄되기도 했대요. 음. 그래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끊어질 뿐은 했지만 또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 가지고 네. 다시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고 또 하나 또파라란 하면은 주목해야 될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독일 축구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후원사로 있기 때문에 네.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요. 또한 번씩 그 바이에른 뮌헨 축구가 우승을 한다든지 네. 하면 진짜 이마탄 잔으로. 네. 맥주를 당긴 거로 이렇게 붓고 뭐 이런, 아, 이런 행사를 하거나 오, 이런 것도 재밌겠다. 사진 찾아보시면 이런 게 음.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맥주를 막 감독한테 막, 막 붓고 아 잔이 막 사람만 해. 네. 뭐 그런 걸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맥주 축제하면 가장 유명한 옥토페스. <웃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하는 그 세계 제일은 맥주 축제. 음. 어, 거기에 여섯 개 이제 미네네 양조장이 참가하는데 그 여섯 개 중에 한 곳으로. 음. 아주 메인스폰 형태로 이제 참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옥토페스트 네. 가시면 여기 텐트가 있거든요. 네. 네, 파울라노 텐트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면. 텐트가 이쁘다고요 텐트가 어, 옥토페스트 할때 맥주 마시는 텐트가 뭐한 40여 개가 쳐져요. 오. 근데 양조장별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다치지거든요 어, 파울라너 텐트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탑에다가 이렇게 네. 장식을 해서 좀 어디서나 볼수 있게 어 어,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좀 들어가면 은 텐트 안쪽 천장 이런 데도 막다 그림 그려놓고만 네. 어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파울라너 하면은 유명한 게 축구, 축구. 그다음에 네. 옥저 축제 그다음에 그 역사성 네. 이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 파울라너가 네. 무알콜 밀맥주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래요. 어? 진짜요? 네, 네, 네. 약간 깨알지. <웃음> <웃음> 최초로 만든 회사래요.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헷갈릴 일이 좀 없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헬레스라고이다 보니까 이제 밀맥주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밀맥주로 파울라노가 잘 알려져 있지만 네네. 사실 파울라노 양장이 라거 맥주와 밀맥주 등을 동시에 다루는 종합양조장이에요 음...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제품들은 오히려 라거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추후에 다른 파울라노 맥주로 비교시음할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